아이 아 아니, 맞네 어디야? 이상하다 이, 이, 이 이거 같네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 한다 하나 둘셋 <목소리> 그래 이 색깔인데 평소에 이 색깔인데 이 그럼 검은색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고 아니 이거 내 이게, 아, 내, 그거? 이게 아, 맞는데 그거 이거 마... 아 레브라도예요 아 뭐야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아 뭐야 이게 색깔만 달라 아, 이거 맞아, 완전 그래서 몰랐지 이게 레브라도랑 골든리틀리버 골든리티릉을... 제가 진짜 겁니다. 세상에, 세상에. 레브랑골든이냐 대체 뭔차인데봐봐봐봐 <웃음> 봐. 봐봐 이거 봐 봐. 이거 그냥 스켈레톤인데. 똑자 어. <봐라> 아. 여러분 소막 주세요. 가라! 가자. 가라 전사들이여. 가 봅시다. 아니 케라우로스살 죽으면 어떻게 이거? 아. 가라 전사들이여. 프런처? 이분 아니야? 거북이? 아 그분은 시청자분 시청자분이세요 근데 어. 참여는 안하는 건가? 참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5분 동안 또 뭐합니까? 또 저거 할순 없잖아 근황 듣고 또할순 없잖아 탈락이야 이 그럼. 눈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또 되게 신기하네 이거는 예전에 눈사람 키우기 시작! 가자 갑니다 여러분 아이 시작 저 지점에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니 없을, 없을 거야 자꾸 실수하는요죄송다왠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왠지 아유. 오묘하게 숨었을 것 같아 이 느낌 와... 진짜 잘 숨으셨나본데? 이번엔 더 어렵다 아직까지 찾는 사람 없지? 우리 이러니까 어... 아니, 이러다 중중장장 이렇게, 막 이렇게 잡힐 수도 있어 뭐야 이거? 딱 봐도 이 사람 같은데 뭐야 이거? 찾았어? <웃음> 딱, 딱 봐도 이거 같은데 뭐왜 서있는거야? 저기요 NPC인척 하려면은 말풍선이 보이는데 말풍선이 안보여요 갑니다 하나 둘셋 아, 먹물만 우유님 예 네, 맞아요 아그 가세요 <웃음> 아니 너무 너무 뻔하다 처음인데 구석에 아 왠지 이런 절벽들 들어왔을것 같은 야. 느낌인데 이거 찾았다 저 구석에 대체 어, 어떻게 그... 들어간 거야 이 인간들 허이 고인물들 그니까, 진짜 구석에 있어 어째 아, 너무 너무 힘들잖아 우클릭한다 진성이님 잔성희님 아 잔성희님 야 너무하자 저건 좀 이거 어떻게 <웃음> 어떻게 들어가 이거를 아, 나 지금 두명 찾았어 어 있었어 여기 오크 밑에 발로 키위로 숨어있어 와 진짜 너무했다 잔성리님 빨리 대기장소 가주세요 이 빛들은 뭘까 아 왠지 이런 이런 사람들 보 뭔가 뭔가 수상해 또 오거 여기 또 오거 앞에 병아리로 숨어있어 어디 보이지 아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어, 양심 무다 이건 진짜 진실 이런 건아 <웃음> 이런 건 진짜 양심 무다 진짜 와. 이러지 맙시다 와. 님들 아 NPC는 겹쳐 있네 이거 야매쓰고계시네 마지막 한명 남은 건가 두분 남았나요? 이런 오후 거들막또 수화 있나 진짜 양심 없다 그러면 봐봐 봐봐 저희 몇명몇명 몇명 남았습니까? 아니 찾았네 에이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심하. 너무 너무 이건 좀라이컬를 찾다. 아, 아, 이건 또 모션도 있... 없으시고 이건 또. <웃음> 뭐야 뭐야? 어디 어? 찾은 거야? 어디서만 진짜 볼까? 어. 얘는 방자한 부터 여기 펄떡펄떡 거리고 있었고 얘는. 아닌데 이상한데? 아니야? 아, 니 맞네. 이상한 이 얘, 이거 같네. 그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. 산다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, 진짜 얘는. 아. 푸른발 부비님 집으로 가세요. 푸른, 하, 푸른 발 바다리 30시다. 농장으로 자, 가세요. 자, 1쪽 끝! 끝났습니다. 30분. 끝타. 그러면 킨다. 끝. 왜 그래? 어디야? <웃음> 아. 이렇게 있다고? 이걸 이게, 이거를 이, 우리가 못 이렇게 찾았다고? 이렇게 있다고? 이걸 못 찾았다고 진단다? 우리가? <웃음> 이상한데 이거. 어. 이거를 이게, 이렇게, 여기 있었다고? 아, 이거, 여기에, 우리 시청자들이 막 시선 뺏기니까, 이거 진짜. <웃음> 이 근처를 아니, 못 찾구만. 아, 들 네, 타마호 선생님, 이렇게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. 아, 숨막꼭지. 아, 다음에 룰을 좀더 해야겠어. 이거 너무 안, 보 너무, 너무 양시 없던 사람들 몇명 있어, 지금. 본인들이 알 것이야.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<웃음> 딱 둘러봤을때 몸은 밖으로 내밀어야되지 않겠어? 어? 자 와.. 진짜 숨는거 대박이시던데 사람들. 젠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 역시 마비노기가 오래된 게임만큼 역시 고인물들이 넘쳐난다 오늘 양심이 없는거에 대해서 측정도가 가능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네네. 역시 사람들 부캐 이용하고 뭐 <웃음> 끼는거 이용하고 어. 어쨌든 간에 다들 참여해주셔서 젠제님 참느라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압도적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오우.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. 아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에이.